꽤 너무나 익숙한 일회용품들 하지만 호텔, 레스토랑 등 사회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? 테이크아웃을할 때는 텀블러를 활용하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수저를 사용해보세요 또 재활용 런드리백이나 고체형 샴푸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몸소 느낀 환경의 중요성. 이제 다 함께 실천해 더 밝은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시간입니다. 실천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. 부산 99.9, 기장 양산 96.3, 창원 102.5, 진주 105.5, 거창 1 0 6 7 메가헤르츠.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. 안전하면 트리콜! 친절하면